저꾸는це 응. 잠깐만, 구나가네, 일정구 나가네, 아, 일정구. 적당히 늘었어요. 정구 네. 다음 타자. 1.87. 어, 예, 많이 늘었네요? 비슷하게 늘었어요. <웃음> 아, 적당하게, 네. 아, 이거 아주 잘 먹네. <웃음> 어, 진짜 그다 합격. 합격. 응. 난 거기 숨었어 선생님 어, 안 보인다고? 자. 온저지. 아유 이게 얘는 놀라겠다 전화 소리에. 응. 전화 소리 나도. 추루가 좋아. <웃음> 사귀어줘? 응, 저 편한 애가 응? 성격 좋은 거예요? 네 응, 아니. 애기들 병원 갔다 왔어 친구 없어, 너는데 엄마 데리러 오고 있어 다러웠어요. 아이고, 사러웠다사맞고왔어 아이고, 더러워. 저거 똑같잖아, 저거. 목에 목, 목, 어, 났어 목에? 목, 어, 어 목, 어, 떠어 어, 목, 떠 목, 어 목, 어요